가운데가 우두머리 개인가요? 설마 그거 저 말하는 건가요? <목소리도> 아이고, 분했어. 아 몰라. 일단 너무 속상하니까 소고로빵을 먹으면서 아 어, 얘들아 기다려 응, 북극곰이라니 애들아 말이 심하다 니네 니네 서리한테 말이 심해 북극곰이라니 야, 그리고 이거 내 거야. 니네 왜 이래? 아왜 이래 니네? 아 진짜 니네 앞에서 진짜 소보루빵 하나 먹기 힘들다. 난 내가 내가 이걸 먹는데 니네 셋이 왜 그래? 이거 니거 네 아니야. 이거 니네 거도 아니야. 이거 니네 거도 아니고. 아왜이래 얘네? <웃음> 이 <이제! 웃음> 뚜예 눈빵 우리 고개 국차헐 헐은 비닐봉지를 노리고 있어 아주 똑똑하다 기다려 기다려 놀란 가가를 건, 놀란 건, 놀 해요. 제가 빵을 먹는 걸. 란 건, 놀란 건, 놀란 건, 놀란 건, 라란 건, 만란 건, 놀란 얘네 표정 보여줄까? 야 이쪽으로 보면 표정이 바뀐가나? 여기 있으면 보여? 어야 기다려! 앉아! 앉아! 아 한입! 한입만 먹어! 한입만! 한입만 먹어! 한입! 한입! 한입! 아니 너딱 빼지 말고! 한입만 먹어! 그래! 한입만! 한입만 먹으라고! 아니 너딱 빼지 말고! 먹으라고 침을 여기저기 다 묻히지 마시고요아 진짜 아 e a 만 먹어 한 n 한한 h 한입 e 한 한입 n e y h o 한입만 너 o 한입만 먹어 한입만 옳지 여기? 아 여기 n 유기 h 으로만든 h 라 괜찮아 한입만 먹 y h o 했더니 침을 n 늘리면서 여러 번 씹어가지고 나 저, 절대 못 먹게 만들어놨어.